아, п r 지 g 뭐야. a 우리 자몽이 눈던양 넣자 아이고 우리 잠몽이눈 많이 좋아졌네 어디?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자몽이 눈던데 아이고 잘한다 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 이제 잠몽이 안아줘야 돼잠몽이 잘했어요 자몽이 잘했어 자몽이 괜찮아? 괜찮아? 잘했네. 자몽이. 자몽이. 자몽이. 아이 귀여워. 자몽이 거. 귀엽지? 한타야. 자몽이만 주면 안 되지. 한타야. 한타블루. 아이고 아이고 자몽이 막이를서버리는데먹으려고 아이고 자몽아. 이거 이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어르사르스 알았어 알았어 르사르스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아르사르스, 가 알았어 살았 알았어, 알았어. 너무 맛있어 얘네들 얘기 얘네들 이제 이거 하나씩 불고 야지겠네쉽 맛있다. 아무안 <웃음> <너무> 먹는다 어 <웃음> 맛은 제일 치신데 아니 지금 왜 그러어? 동물이 없어졌어 자몽아 <목소리> 자몽아 껍질을 <목소리> 못해 자몽아,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자몽아 맛있어? 아이고 아니껍질을 어떡하면 좋아 다 먹었잖아 먹는데 이거 껍질 펼치면 너눈될 것 같은데 자몽아 뭐뭐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볼? 왜 퇴화나? 눈 부비는 거아니지도 내가 나해 줘야 돼.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지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마아아 tv 아아아아아아아마아아아아아아아 만케스 <목소리> 만 <Markings. Markings> TV <목소리>